끝티 성형학 회장 고익수입니다 필러 부작용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외국까지도 번역 출판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4,5년 전좀 심하면 10년 전에 필러를 맞았는데 어저께 좀 붉어졌어요 이게 필러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괴사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필러의 부작용일 수는 있어요 괴사일 수는 없습니다 괴사는 주사를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 생겼다면 그것은 괴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4,5일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뭔가 붉어졌다 이것이 괴사인가요 괴사 아닙니다 실명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게 뒤늦게 나타나는 괴사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0%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붉어졌어요 그럼 과민성 염증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붉기만 해서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부풀면서 얼굴 반쪽이 벌에 쏘이듯이 부풀어야 과민성 염증이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비슷하십니다 너무 부어서 는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도대체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면 사진은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필러의 부작용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나가던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그러지? 라고 할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인 필러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염성 염증, 그 다음에 괴사, 괴사 실명이거든요. 괴사 실명은 48시간 이내에 나타나야 되고요. 감염성 염증은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4년이 지났는데 괴사가 될것 같아요. 실명이 되지 않나요? 이런 식의 불안한, 괜한 불안함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